도덕지경 예. 문제이 여러분 오늘 패덱스에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배달 한번할 때마다 이렇게 쯤을 쳐드려요 보세요. 와, 피카츄 <웃음> 아, 피카츄, 피카츄, 아 피카츄. <웃음> 피카츄, 아 피카츄, 아 피카츄, 아 피카츄. 아, 노래 소리가 너무 안들네 아니 웃으면서 목 돌아가니까 개 무섭네. <웃음> 저거 봐봐, 저거 봐봐. 아니 진짜 얼굴 존나 화나게 웃고 있는데 목 돌아가고 있어. <웃음> 아니 애초에 저거 목목 목 돌아갈 어. 때마다 있잖아. 어. 목이랑 몸이랑 어. 떨어져. <웃음> 와 개쩐다. 아 나는 나나치가 하이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피카츄잖아. <웃음> 야야야 아, 아, 빨리빨리 황룡이가 서든 깔다고 해서 어? 지금 서든 깔고 있대, 리치 아 이거 님들 이거 패덱스 오늘 이거 인형탈 알바 한명 쓰는데 피카츄 인형탈 알바 한번 쓰는데 와 개잘함 <웃음> 인형탈 막 목돌리면서 치고 있어 개잘쳐 와씨 아, 어 뭐야 뭐야 딴다, 딴다. 공중부양도 딴다. 있어 충중에? 저입 움직이는 거뭐이 피카츄? <웃음> 이거 그거잖아 그래서 따라와 아 거. 원래 이거 있는, 거, 있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, 머리가 움직이니까 입이 잘안 보이니까 티가 안 나는데 피카츄 혼자 막 계속 막뭐 말하는 것 같아 계속 죽여줘 이런것 같아 죽여줘 막와 <웃음> 미쳤다 아 진짜 아직 아직.. 야, 근데.. 할배 할배, 근데.. 돌려서 아, 근데.. 아, 봐데 아, 근데.. 진짜. 데 <웃음> 아, 돌려서 근데.. 아, 근데.. 개근서 아, 근데.. 아, 근데.. 아, 근데.. 아, 근데.. 아, 근데.. 아, 근데.. 아, 근데.. 아, 근야데 아, 근데.. 야, 데 아, 근데.. 야, 이거. 들고 주는데? 야, 데 아, 근데.. 아, 근는데데 무섭 저희 <목소리> 옆에 이사씨 머리 안뜨 머리 안뜨 지금? 다다다 맞고 다, 다 있는데 지금 커피 갖고 있는데. 커피 뿌려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보면, 아니 분명 껐는데 껐데안 아, 꺼졌어 결국 분명 껐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야, 잠깐만. 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. <늦게 됐다. 웃음> <웃음> 아, 아. 이거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거 아,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이 안꺼지는게좋 게. 응. 유튜브 그린 애플 치고 들어가가지고, 그거, 그거 진짜로 유튜브 그린 애플 데이스. 그거 들어가서 구독하자면. 아, 여기 있구만. 유튜브 그린 애플. 그 음. 노을지 뭐. 여기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을 다 모아놨나? 그런 것 같은데. 뭐야? 로드 오브 타이틀를 해? 아그 리뷰한 건데? 2년 전일거야 <웃음> 1년 전인데? 아 어, 1년 전? 아 야, 1년 전도있고 이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예. 이 이제 이지를 나만 치러야 돼 h 커피 뒤로 자꾸 뒤시메지는것 같은데, 자꾸 뒤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이 메시 메시 뭐금 렉스가 뭐 아니, 지금 레시, 서버 이상하다고요? 레렉이터졌다요 어, 하면서 서가 아, 이상해 이러면서 고하 아, 유튜브 보고 있어요? 커피로 내 눈을 뿌는리는거 뭐? <웃음> 같은데. 아, 때린다. <웃음> 아니 아니, 아니. 음부터 애플링을 왜 자꾸 뭐 뇌에다가 야, 커피를 야, 넣는 거죠? <웃음> <근데 왜 웃음> 아 네. 이분, 이분 진짜 얼굴로이지 임신 커피 피부에 양보하는 거아요 <웃음> 아니, 아니, 커피를 왜네 양보하시는 거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이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기피부 자, 많이 자기, 자기 양보하지 않아 주변 <웃음>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근 자, 근 자, 자, 겠네이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아, 이거 출끝나고 응. 스테이지 다 쓰십시다. 빠지기 없기. 대걸레 그래. 들고 와, 대걸레 <웃음> 들고 와. <웃음> 이거 그린에그린애 플씨가 이거 커피 다 없고, 우리가, 우리가 같이 수워주는 무도 있 <웃음> 아, 이거 뭐지? 이름을 밝히 잠깐만, 잘못 봤나? 어깨 쓴것같은데 어, 아, 나나치가 먹힐 수것 같아. 봐봐, 뒤로 다 뿌리잖아. 사방으로 <웃음> 어, <또는 흔히 웃음> 뿌리네. 아니, 이 사람 뒤로, 약간 자유다 오, 그래, 그래. <웃음> <웃음> 야.